양악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, 네. 이, 숨을 계속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니까 그렇죠. 내뱉는 숨이 음.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첫 번째 걱정이 드네요.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의, 네. 아, 여리여리 하신 분들은 양악기를 정말 쓰 힘들어요. 아그렇죠요 내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예 맞아요. 저도 내쉬는 힘이 되게 약하거든요. 네. 그러면 여성들은 양압기 를 이렇게 쓰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. 또 아, 남자 분들도 네.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. 예이 양압기 같은 거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지금 대고 하는거죠 입에다가 아니고 코에다가 여기서 공기를 압축해서 네이 호스를 통해서 네.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. 아 이게 호수라 근데 엄청 길어요. 네, 네. 그래야 침대 맡아다 놓고 저쪽에다 놓고 이제 누워 잘때잘 잘 뒤척뒤척 할 때도 네. 어,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상당히 길어요. 아 근데 이게 이제, 이제 저는 그냥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네. 걱정이 드는 건 얘를 이렇게 코에다 대고 쓰면. 저는 이렇게 잘때 머리에다가도 뭐를 쓰면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인데, <웃음> 네.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 퍼야 되고, 얘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. 이게 밴드도 해야 되고. 일착이 돼야 되니까. 바람 세면 아, 안 되죠. 아, 그리고 또딱 네. 붙어야 돼, 더군다나. 네, 그래서 앞,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짜고 짜국이로... 이렇게.